다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로블록스 <웃음> 개꿀인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콘텐츠 생각할 필요가 없어. 땀 많아서. 그래. 어, <웃음> 약간 쭉 가면 될것 같은데? 벌써부터 망 영상의 느낌이 슬슬 나지 않아요? <웃음>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시연나 아까처럼 이거 구글 번역 돌려봐. 아! <웃음> 있어 봐. 아 귀찮게 진짜. 아 농담이고 그냥 여기 그냥 숨는 곳이야. 숨바꼭질 맵임. 저 저기 찾았는데 읽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 있는데? 페이의 어머니. 저는 페이지입니다. Hey, I'm Page. 스킬 습득. 월간 무제한 읽기 1을 눌러 사용 스킬 설명 상대의 캐릭터를 땅에 떨어뜨리고 제어할 수 없게 하고 시점이 크게 회전하고 Y를 눌러 제어를 해제합니다 게임 끝 감염된 승리? 감염자 혜택? 아 이거 그거다 얼음땡 같은 거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이거 아, 아, 아, 아. 아, 공기포 총격전 모드라는 게 있다는데? 아니 뭐 감염 어쩌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이맨마저도 만약에 숨었는데 재미없으면 나 정말 로블록스 가버려 빠 <웃음> 어머 여기 둘이 뭐 하는거래? 야 너까지 시작이냐 이제? 어? 너까지 시작이야? 야, 라미님 짜증나게 할래 너까지? 아니 한펜아 연비 네? 발목 좀 그만 잡아 맞아요 잡아 연비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한펜아 차라리 어, 그냥 고백을 저, 저, 저, 하라니까? 음나 <웃음> 이뻐요 <웃음> <웃음> 오늘은 연비가 순례를 하는데 만약에 연비가 우리를 다 찾을 시 오버급도 해줌 어? 아 진짜? 오. 오. 오늘 당장? 오늘 당장은 모르겠고 암튼 해줌 연비 여, 여기 들어가 있어 아까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x 고 있으면 되겠더라 야, 저기 들어가. 그 사람 다섯 명 있지? 저 검은 사람 저희 들어가지거든? 여기, 여기 아니, 들어가 있어 그안 필요해. 보여 여기 고있으아 어, 아, 그... 아, 거기도 들어가죠? 오케이 안에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어디 들어가는데 어디 아빠 아느이었냐 어디 가요? 자기 춤을 추고 싶은 욕구가 팍 식어버렸다. 노후라고 있잖아 아, 아잠 <잠깐만>. 아, 잠시만. 하운디 폭력으로 하지 말라고. 노후라고 자식아. <웃음> <웃음> 어, 썰매를 타고. 너 연비랑 오버 콱도 하고 싶구나. <웃음> <웃음> 근데 왜 탱크가 있지? 저희 잠깐만 야 자,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이게 이게 저희는 네. 뭐 모릅니다 저잘 몰라서 이게 지금 중국 맵이긴 한데 어 몰라요 그냥 아 모르겠다 나는 와말 한마디로 아찔하게 오. 만드네 아 진짜 오. 물어본 거 궁금해서 그러면 그 만약에 내가 다 잡으면은 라는 걸 인지하기 위해서 하나 편집해야겠네 근데 나이 약물 구슬 물 거야. 근데 뭐 여러분, 생각을 잘 하세요. 7명 중에 3명이 빠지는 거예요. 아 오버쿡들을 하면. 어. 사인용이긴 해, 맞아. 근데 연비야. 케빈 형이 오버쿡도 한다 했지. 너랑 한다고 하진 않잖아. <웃음> 어, 어. 어? 어? 연비 어서. <웃음> <웃음> <웃음> 내가 왜 잡아? <웃음> 아 이게 사실 아 다르고 어 다른 거라 이거 약관을 잘 읽어보셨어야 됐거든요. 일단 아, 연비야 그냥 이를 그냥 미친듯이 꽉 깨물고 잇몸 망가질 수준으로 꽉 깨물고 숨었으니까 찾아봐. 케빈님 물을 살짝 바꿔보는 거 어때요? 진짜. 연비한테 잡힌 인원들만 오버쿡도하기. 어 나쁘지 않지. 그러면 어. 이렇게 할게. 딱3 명만 찾으면 만약에 그 중에 내가 포함됐다. 그러면 내 방송에서 하고 만약에 내가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은 연비 방송에서. 해. 어, 안 찾는 게 이득이지. 두명 잡고 그다음부안 잡아 케빈님 잡을 때까지. <웃음> 오늘 한번 끝까지 해보자 누구 멤버들인데 다이 악물고 하지 나 이제 한마디도 안한다 어. 확실하나? 맨. 잠깐만 한태나 잠깐 일어나봐 일어나보라고요? 허리에 어. 힘좀 주고 일어나어 왜요? 그래 형나 보여? 어 보이네 아니 은펜님 뭐 하고 있어요? 어 나? 에펠탑 모르고 있어 어 진짜다 안 아, 근데 아직 아, 맨 아래야 맨 아래야 아직 아니 에펠탑맨 아래에 있다고? 지금 나는 지금 팔에 쥔하게 생겼는데. <웃음> 엄마, 다 위에 있어? 야, 일단 나 그러면 발로란트 경쟁전 한번 돌리고 올 테니까. 어, 어. 우리 오버차라 걸려 한편은? 오케이. 나안 한다. 나도 안 잡아. <웃음> 근데 너구나? 이거 나좀 무서운 게왜저 중국 국기가 거꾸로 달려 있지? 오 아니, 진짜 뭐야 가이 이런 게 무슨 뭘 의미하진 않겠지? 뭐를 그러니까 의미하진 않겠지? 내가 잘 몰라서 막. 진짜로 이게 아까 한 편이가 탱크 있다고 한 것도 그렇고 좀 뭔가 이좀나 <웃음> 아, 뭐 이상한 거, 거 아니지?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있는 검색이나 해볼게요.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 좀뭐 이상한 거 아니지? 아, 진짜 느낌 이상한데 쓸수 있냐 이거? 기빈님 오 어,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자. 모자이크 드가자! 아 근데 무슨 뭘 의미하진 않네. 그냥 거꾸로 들면 처벌이라는 거네. 그냥 저게 단면이어서 거꾸로 된 거지 제 쪽에서 보면 똑바로 걸려있어요. 음, 아 그러면, 그러면 거꾸로가 아니네요. 아, 아 그러네요. 아, 아, 그러네요. 아, 아, 아, 아, 아 물론, 또... 물론 거꾸로 여기서 뒤에서 봤을 땐 거꾸로에다가 탱크도 있고 자유의 여신상도 있지만 괜찮네요. 근데 저기 미친. 거꾸로 <웃음> 보인다는 건이 주변인데? 저 전형복 음... 볼게요. 한편아 등에다 힘줘서 다시 일어나봐 잠시 일어난다 일어나면 뭐 해줄 건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나 보게 어. 허리에 딱 힘을 주고 어 지금 어때 어 그러네 저희 보이네 비율 어때 비율 뭐 어때 그냥 난쟁이 똑바로 갔지 그냥 페비님 <웃음> 철창 뒤에 숨어 있어요 페비님페비님 철창 뒤 너도 알지 않아? 정봉가나어는지 몰라 아니 케빈님이 알잖아 케빈님 케빈님 케빈님 케빈님 케빈님 케빈님 케빈님 관람차 오른쪽에 보면은 둔둔둔. 오늘도 타워가 열심히 도레미 파솔라 시도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둔둔 거기 맨 위에 한 팬이가 있어 올라가기 겁나 <웃음> 쉬워 룰로 룰로 룰로 룰로. 편집자 5열 <웃음> 누나 들었어요? 어 아니 평소에 잘 듣지도 못하면서 이런거는 잘들고한편아 <웃음> 각오해 응? 나너 있는 곳부터 그 아래까지 다 보이니까 내가 아직까지 철창 뒤에 있을거라 생각하면 안되지 어, 설마 형도 움직였어? 나도 이미 방 뺐지 너 빨간머리가 보이는데 무슨 말이야? <웃음> <웃음> <웃음> 형형형나 어버 곡당기 싫어 <웃음> 어, 제일 존경하는 사람 백종원 아저씨랑 따라다 따라다 따라다 따라다 따라다 아 잠시 어. 누나 구르고올까? 어? 누나 나 어디인지 안 잡으면 말해줄게 캐빈님 어, 내가 말안 주면 누나 진짜 못 잡아 말해봐 내길 말해줄게 저기 내가 있던 타워 있지 내가 가리키는데 어. 타워 올라가서 어. 철장을 넘어가 바깥쪽에 매달려 있어 아주 악독하고 지독한 야야 <웃음> <웃음> 잠시만 야. <웃음> 지금 푸디는 국기에 붙여. 있 그시에는엘프탑에 있고 네. 그 빗소리는 그 다른 건물에 붙어있거든? 아, 일단 케빈님 내가 잡을게요 케빈아 <웃음> 케빈 <웃음> 죽여버릴 거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오복국으로 들어, 끌어들이다니 들어온 <웃음> 놈 <드러운 너. 웃음> 근데 일단 다 잡아야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내 자리 채우는 건좀 너무 쉬워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잊네다 아, 아, 잡아야지 연비가 빨리... 직접 잡아야 된다 했잖아 뭔 소리야 <웃음> 진짜 나 이딴 식으로 하면 나. 안 알아서 다 에이. 잡아봐 에이. 아니,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그래도 돼요 오늘 한번뭐 2시간 동안 한번 해보자 연비 그래. 삐졌어? 삐지지마 연비 삐졌어? <웃음> 연비야 언제까지 따라올 건데? <웃음> 하루 질 때까지 <웃음> 야, 캐비디또 뒤로 갔다. <웃음> 아, 경치도 좋은데, 롤할 어, 사람? 잠깐, 지금 손 떼고 있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네 명이니까, 롤한판 하고 올까? 누나, 응, 나도 롤한 판만 하고 올까? <웃음> <웃음> 야 케빈님 분명히 움직였을 거거든 너 네. 올라가고 있지 나 이미 올라왔지 수색중 위에 오케이 오케이 밑에서 딱 제기 타야 돼 헉, 찾았다 찾았어케안돼안돼안돼어어어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어 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빨리잡 줄을 타고 내려갑니다 꼬미가 줄을 자 탈리자, 탈리자, 탈리자, 탈리자, 그 그. 자탈자 그, 탈리자, 그, 그, 그자 탈리자, 탈리자, 탈 지금 애들 다 미쳤어 왜 이딴 맵을 들고 와가지고 저기 자유의 여신상 한명 있고요 에펠탑 한명 있고요 중간에는 그 국기 어? 달린 건물에도 한명 있어요 그 자유의 여신상 뒤에는 라미가 있어 라미 누나가 아직 올라가는 중이라 그나마 제일 쉬울걸요? 아저 있구나 올라 보세요 허허 나를 도발해 케빈님을 도발해? 이근 아, 저거 중간중간 중간 울퉁불퉁해서 올라오기 쉽지 않더라 과연 그 거라면 누난 지금 깨워선 안될걸 깨웠어 나는 아직 그 동상이 보이는 순간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고 오늘 한번 ptsd 만들어볼 거롬이야 <웃음> 한편아 지금. 라미 지금 위에 그대로 있나 좀 봐줘 싫어 <웃음> 싫어 돌았나 그럼 그냥 우리 무서워. 셋이 해 하하 <웃음> 아, <무서워>. 알았어 <웃음> 볼게, 볼게. 볼게 볼게 볼게 라미 그대로 있어 위에? 네? 뭐냐고? 이 <웃음> 씨, 뭐... 잠시만요. 아, 이거 롤왜 이렇게 안 꺼져? 하 ㅎ 씨, 아, 이제 한편이 저희 그냥 서 있는 거왜 이렇게 킹봤지 아니, 형이 뭐라 며아 <웃음>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그 정도 조약은 체결합시다. 2D 비솔 시엔 라미 뛰어내리지 않기 조약.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차라리 뛰어내리기 좋아해 주시면 안 돼. 여기, 아, 아 이게 아, 요 있으니까. 한 팬님이 날먹하려 하는 거 같아도 좀 그건 좀 힘들 거 같아요 뭐래 그래? 그럼 우리 케빈님이 너희들을 벌할 것이야 <웃음> 야, <나막 웃음> 우리 그형 어때? 손에 땀 맺힌 거봐나 지금 죽을 거 같아 하하하하 형둘다 있잖아요 야 지금 어른 어른이 아파하는데 라멘님 지금 왜핫 소리 안들리고 지금 <웃음> 아 정상 극방 라료 제발 잡혀달라면 통곡 소리 가안 들려요? 아프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아 이어폰 끼고 들으세요. 아형좀 <웃음> 아아 <웃음> 아 이상해 잠깐. 어. <웃음> 형. 오이 차다 왔다. 형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거기서 오른쪽 아이스크림 쪽으로 올라가야 돼. 아이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횃불. 가자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 붕어 사만코 <웃음> 먹으러 가야지. 라면 그저 ]야. 저였으면 떨어졌어요 라면. 떨어지지 않기 <웃음> 조약이야. 아 조약이 말이 조약이지. 어디 뭐 각서라도 썼습니까? 라미야! 라미야! 내리나? 어 내리나? 아유 왜안 라미님, 라미님, 왜? 라미님. <웃음> 왜안 됐다, 여긴, 여기는 안다 여기는 같이, 여기는 같이지어 그렇지. 야! 그... <웃음> <웃음> <웃음> 와. 이어서 와 <웃음> 진짜 압독하다 <웃음> 우와 부약했는데 와자 <웃음> <자>, 여기여 잡았다 <웃음> <접었다>, 잡았다 <웃음> <그래도 접었다>, 잡았다 <웃음> 매너있게 다안 떨어졌네 <웃음> 어차피 떨어질 거였으면 끝까지 갔어야지 그니까 끝까지 가지 <웃음> 어중간하게 매너가 있으면 어떡해 아니 거기서 떨어진 다음에 더 멀리 가잖아 그러면은 캐빈님 방금 고혈압으로 쓰러질 뻔 했다고 뒷목 잡고 <웃음> 우리 형 이미 구로기 상태야 지금 <웃음> 흰 수건 던져. 한빈이 제 좋아해. 뒷 빠진 거 봐. 저형뭘 저러고? 나도 할래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세 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자유의 여신당 한번더 올라가면 돼요. 이름. 두 번째, 에탑 꼭대기에 있는 안테나까지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하. 그리고 세 번째는 기대까지만 올라오면 그냥 평면이에요. 제일 단순합니다. 우리 뭐 각서라도 썼어? <웃음> <웃음>